왕초보 영어회화교실 제8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Welcome 우리 영어트리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20년, 30년째 공부를 해오시던 단순히 외우는 영어가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지난 8시간 동안 비동사를 활용해서 비동사의 역할, 일반 문장, 부정문, 의문문, 어 the, this, that, it 등의 활용법을 익혔는데요. 오늘은 과거와 미래를 알아보면서 비동사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텐데요. 우선 모음 발음법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시간 동안 비동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름, 나이, 직업 등을 통한 자기소개 현재의 기분, 감정, 상태, 위치 등을 알리는 문장들도 있었죠 비동사 m, r, E s 의 특징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단어와 뒷단어가 같은 존재라는 거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어,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비동사 뒤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름과 같이 영구적인 것들은 미래와 과거에 대한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 나이, 기분, 상태, 위치 등은 매우 자주 변하는 것들도 있고 가끔씩 변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표현과 미래의 표현도 할수 있으면 표현이 더욱더 자연스럽고 풍부해지겠죠. 아마 저를 몇번 보신 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어? 뭐가 바뀌었는데? 라고 하시고 계실 거예요. 머리가 짧아졌죠? My hair is short. 내 머리는 짧아요. 하지만 저번 동영상에서는 머리가 더 길었거든요. 제 머리는 길었어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아요, 길어요라는 말을 할 때는 긴이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와 입니다라는 비동사가 합쳐지는 거죠. 길었어요 할 때는 긴과 이었어요라는 표현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 비동사 m r e is의 과거 형태, 이다를 이었다 로 바꿔주는 이 과거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수, 하나를 나타낼 때 쓰이는 is, 그리고 나, I를 도와주는 am. 이 am과 is는 과거 형태가 was로 바뀌게 됩니다. 너를 도와주거나 복수, 여러 명을 도와주는 are의 과거는요. war이 됩니다. 스펠링을 보실 때 w-a-s 그리고 w-e-r-e 이두 자가 있는데요. 우리 왕초보 영어교실 7강에서 w가 a와 만날 때 war 소리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왕초보 영어교실 5강에서 e와 r이 만나면 er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where이 아니라 war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아까 다루던 문장으로 돌아가서 내 머리는 길었어요. 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걸까요? 내 머리는 my hair이었습니다. 가 들어가야 되죠. 현재에서는 is가 들어갈 자리니까 과거로 변하면 is를 was로 바꿔줘서 my hair was 다음에 긴 long을 붙여줘서 my hair was lo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봄이에요. it is spring it is cool 선선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i s 을 계절 날씨 등을 소개할 때도 해석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빈자리를 채워주는 단어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봄인데 지난 계절은 겨울 winter가 되겠죠 그러면 is 대신에 was를 집어넣어서 it was winter 지금은 날씨가 선선하지만 겨울은 추웠죠. 그래서 it was cold 가 됩니다. 지난 7시간 동안 만들어 보셨던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하셨든안 하셨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문장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문장들을 과거로 한번 바꿔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맞는 단어들을 활용하셔서 이 과거를 연습해보시면 더욱더 오래 기억하시고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머리가 길었었고요. 지금은 짧지만 앞으로 또 잘하겠죠. 미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동사의 과거형은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 불규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미래는 매우 규칙이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의 경우로만 쓰이는데요.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활 영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w i l l 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조동사라고 배우게 됩니다. 조동사라는 말은 동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조자는 조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동사를 도와준다는 의미이죠. 이 동사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동사의 의미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줍니다. 우리가 친숙한 조동사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요. 조동사 can 할수 있다. 가 있습니다. 조동사 will 미래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죠. 더 이해하시기 쉽게 일반적인 동사의 의미를 보자면 본다. 라는 말에 can을 붙이면 볼수 있다. 가 되겠죠. 본다. 라는 말에 Will을 붙이게 된다면 볼 것이다가 될 거고요. 그 행동의 본연의 뜻은 바뀌지 않지만 그 행동이 어떤 상태인지, 할수 있는 가능의 상태인지, 의무의 상태인지, 미래의 상태인지 예,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가 이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 Will, Can 등을 기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는요. 이 단어는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동사의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동사원형, 동사의 원래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8시간 동안 다룬 이 비동사, m r e is는 will 다음에 어떤 형태로 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단어들을 비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모습이 b e 이기 때문이죠. am이든 are이든 is든 상관없이 will을 음으면 항상 b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40살이에요. I am 40 years old. 내년에는 저는 41살이 되겠죠. 그럼 I am이 들어가는 자리에 will be가 들어가게 돼서 I will be 41 years old. 지금은 봄이죠?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름이 되겠죠 it is spring it is 자리에 다시 will be 가 들어가서 it will be summer 지금은 선선하지만 여름이 되면 덥겠죠 it is cool 그래서 또 is가 들어갈 자리에 will be 가 들어가서 it will be hot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건강을 조심하고 있어요 We are scared. 하지만 이 시기도 지나가겠죠.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가 오겠죠. 미래에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We will be scared. 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부정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Am not, Are not, Is not 같이 not을 사용할 건데요. 이 not의 위치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동사 뒤로 들어가는 게 맞죠. 자, 그런데, will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동사이기 때문에, 처음 나온 동사 뒤에, 그래서, we will not be scared.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야. we will not be scared. 자, will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표현은요, be going to 라는 표현인데요, go 가 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행위를 할 것이다. 그 행위를 하러, 간다. 물론 육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행위를 위해 움직인다 정도의 이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be going to에서 우리가 be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am, are, is 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be going to도 우리가 현재 미래로 만든 문장 그 자리, will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I will be 41 years old. 내가 41살이 될 거야. 대신에 w i 자리에 be going to를 집어넣어서 I am going to be 41 years old. It will be summer. 대신에 It is going to be summer. It will be hot. 대신에 It is going to be hot. We will not be scared 대신에 자, will 자리에 be going to를 넣을 거예요. 위의 작공은 are니까 we are going to be scared 라고 했는데요. 이 not은 또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온 동사 뒤에. 위 다음에 나온 동사가 are. 그래서 we are not going to be scared. 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질문 만드는 것 또한 기존 규칙과 동일합니다. m r e is가 주인공보다 앞으로 가서 질문을 도와줬잖아요? will을 쓸 때는 will이 주인공보다 앞으로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it will be summer. 여름이 올 거야. 여름이 올까? 라고 물어볼 때는 will이 it보다 앞으로 가서 will it be summer? 로 변형시켜 주시면 되고요. it is going to be summer. 똑같은 여름이 될 거야 라는 문장에서도요. 여기서는 is가 입보다 앞으로 가서 is it going to be summer? 로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기존 강의들의 규칙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과거 미래법도 그리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점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보셨던 문장들이 꽤될 거예요. 그 문장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과거로도 바꿔보시고 미래로도 바꿔보시고 부정, 질문도 바꿔보시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입에 잘 붙게 되실 겁니다. 다음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시리즈 제 1편 모음편 1강에서는요 모음 A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어들을 볼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